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제가 지금 책세 권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포플래너. 읽고, 생각하고, 쓰다. 책쓰기의 모든 것. 이 책들은 제가 컨텐츠 사업, 지금 유튜버를 하고, 또 책을 쓰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줬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티비에서도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우리 다니티비 시청자 분께 우리 송숙희 작가님을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날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날씨 화창한 만큼 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음. 다니TV와 다니샘을 무지무지 좋아하는데 음. 정말 반갑고요 설레고요 이 설렘이 우리 단위 TV 구독자님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송숙이 님의 포트폴리오는 너무나 많아서 어, 소개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책에 날개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또 검색해 보시면 우리 송숙이 작가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컨텐츠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저 브랜드도 만들어 가고 또 평생의 직업을 얻었죠 이 길잡이 역할을 해줬던 게 저한테 인포플래너 그 책이었고 요걸 네. 좀더 단단히 해준게 읽고 생각하고 쓰다 그 리터러시 관련 책이요 네, 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두 책은 한 다섯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1년 3년 5년 뒤에는 저처럼 이런 일을 하고 계실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작가님을 통해서 직접 내가 돈아픔들이지 않고 단지 내 노력만으로 콘텐츠 만들어서 어떻게 편성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콘텐츠가 사업이 돼? 그게 어떻게 돈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정의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요 음, 우리 4050님들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는데 음. 뭘또더 해야 되지? 이런 살면서 겪는 그런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을 때 네. 다니TV를 찾고 다니쌤을 찾잖아요 네. 다니쌤이 올린 콘텐츠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고요 구글 네. 찾고요 요즘에는 또채 g p t 라 그래서 인공지능도 하트도 네. 아, 네. 물어보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사보고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컨설팅도 받습니다 네. 코칭도 받고요 이게 바로 콘텐츠 사업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이미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해요 단 소비자로서만 익숙한 어, 거죠 그래. 책을 사보고 강의를 듣고 네. 코칭 받고 네. 컨설팅 받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도 소비를 음. 했고요 돈을 내지 않고도 소비했어요 네. 시간과 시간. 관심을 투자했잖아요 어, 그래. 좋아요를 투자했잖아요 음. 이미 우리는 콘텐츠 사업의 소비자로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우리가 판매자가 되어 보자는 거죠 판매자, 공급자가 네. 이제 네, 그 공급자가 되어 보자는 음.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시청자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아니야 어,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보통은 사람들도 이 컨텐츠 사업 가능한 걸까 라고 반문 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이, 이 분야에서 지금 20년째 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준이 평범한 걸까요 어, 뭐 이제 보통 우리 여기 50대 라고 하면 직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아니요 그런 분들이 전혀 평범하지 않으세요 그런가요? 어. 네, 아직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한분한 네. 한 분의 경험 그 네. 소중한 경험 그 다음에 기술 네.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기 충분하거든요 콘텐츠 저, 상품이요 네, 네. 그래서 요 저는 이세 가지가 있으면 네. 제가 말씀드릴 이세 가지가 있으면 콘텐츠 사업 하셔도 되거든요 세 가지요? 네. 뭔데요? 잔소리를 자주 하시는가 잔소리요? <웃음> 네, 잔소리를 자주 하시는가 네. 그 다음에 오지랍이 넓어서 세상을 음. 휩쓸고 다니는가 관심이 많고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랑을 잘하는가 자랑.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선생님 잔소리 잘하고 오지랖 넓고 자랑쟁이고 음. 이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요이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콘텐츠 네. 사업을 할 수가 그러네요. 없어요 오. 보세요 누구에게 같은 잔소리를 계속한다면 음. 그 주제에 대해서 아마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요. 어. 누구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밖에 못해? 음, 왜좀 잘할 수가 없어? 예, 음, 네. 네. 근데요 우리 잔소리들 많이 하고 살지 않나요? 심지어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 청소를 왜 이렇게 밖에 네. 못해? 네. 밥을 왜 이렇게 밖에 네. 못해? 그래서 저는 제 동생한테도 그래요 아들한테 잔소리가 안 먹히는 이유는 돈을 안 받아서 다 <웃음>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책으로 쓰라 네. 음. 그래서 돈을 받으면 잔소리가 먹힐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집에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책을 쓰시고요. 음. 책을 쓰고 강의하시고 이렇게 콘텐츠 사업을 하시면 쉽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잔소리, 오지랖, 자랑은 결국...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근데 그렇죠. 그걸 좀더 정제된 글로 그렇죠. 책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어, 물론 이제 책을 쓰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방법을 배우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에, 단순히 잔소리꾼, 오지랖꾼, 자랑꾼에서 작가가 될수 있는 거죠, 그죠한해분이냥두세대별에확 그렇죠. 뛰는 거죠. 에. 콘텐츠 사업가가 되는 거죠. 음, 그래요. 근데 요즘에 보면. 뭐 블로그도 그렇지만 특히 유튜브 시장을 보면 일반인 뿐만 아니라 네. 뭐 스포츠인, 연예인, 가수, 뭐 많은 사람들이이 컨텐츠 사업에 끼어들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인 끼리좀 경쟁인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딱 보면 아 저렇게 날고기는 저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 저라고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요 선생님 네. 저 유명하지도 않고 요 어.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고요 음. 연예인급은 물론 아니고요 저는 유튜브도 하지 않고요 네. 음. 인스타도 제 지인들이 몇명 와서 깨적깨적 음. 깨적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매일 100명밖에 안 오거든요 네. 그런데도요 음. 저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음. 자타가 공인하면서 네. 먹고 살고 있어요 네. 음. 왜 그게 가능할까요? 어째서 그게 가능할까요? 유명한 사람들만 음. 했어야 된다면 어, 네. 근데 물론 요즘에는 재테크도 유명한 사람이 하는 재테크 음. 육아도 연예인이 하는 육아 이런 네.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 즉 승자독식이 일어나곤 네. 있는데요 유명인들의 콘텐츠는 깊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흥미 가 흥미 있게 접근을 해서 네. 길을 열어주긴 하는데 네. 그거는 그 사람만의 경우인 거죠 음. 그 사람이니까 잘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를 동등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음.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유명하다 유명한 사람 유명하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잖아요. 네. 음. 그 스캔들 조금 나면 왜 그렇죠. 미끄러지고 음. 그러잖아요. 근데 저처럼 유명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별로 음. 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음. 네. 예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챗 GPT라고 네. 생성형 AI가 나와서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야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가 왔다라고 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왜냐하면요 유명한 사람들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다 인터넷에 있죠. 음, 그렇죠. 챗 GPT가 학습하는 게 바로 그 공유된 콘텐츠거든요. 오, 그러네요. 예, 그래서요 어떤 유명한 교수에 대해서 물으면 챗 GPT가 휘리릭해서 음. 정보를 쏟아내주실 수가 네. 있는 이유가 공유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오픈 안돼 있잖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가둬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 저도 저를 아는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모른다 어, 그러는데요 네. 처음엔 조금 서운하다가 네, 네,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맞아 그래서 나는 지금 먹고 살수 음, 있고 인공지능이 치고 들어와도 나는 먹고 살수 있어 음,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나만의 고유영역이있으니까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스타트할 땐 유리한 건 맞지만 음, 그것은 유명세를 팔아먹는 것이고 네. 콘텐츠 사업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좋은 사업이고또 달리 말하면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잔소리를 할 정도로 어떤 솔루션을 음. 가지고 있다면 저는 평범 안 평범을 떠난 문제라고 음, 생각해요 맞아요. 방금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잔소리 하잖아요 심지어는 TV 보면서도 아, 제 말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근데 그 잔소리를 조금 더 정제를 하고 하면 글이 되고 또 글이 모이면 이제 책이 되고 그러면 나도 인포플레너로서 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요 과정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면 여러분도 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꼭 도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한 명이라도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요.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제가 15년 전쯤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요. 그때 만났던 멘토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멘토 송숙기 작가님의 특별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송숙기 작가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분들 를 직접 적어주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글쓰기, 책쓰기, 콘텐츠로 평생의 직업을 만들고 싶으신 분두 번째, 잘 팔리는 책으로 이름 석자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으신 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콘텐츠로 죽는 그날까지 꾸준히 돈을 벌고 싶으신 분입니다 네, 인생 후반전 더 멋지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 요즘 이제 연예인들이 유튜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전 이제 TV를 잘안 보는데 TV만 틀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 백정원님, 또 저도 강아지 좋아하지만 이제 강효우님또 요즘 오은영님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 참 언젠가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붐업이 확 됐어요 이분들이 또 성공을 했잖아요 왼쪽으로 네. 보면 근데 공통적인 성공 비결이 있을까요? 이세 분에? 있죠 어.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산시장을 살렸잖아요 다죽어 가는 어. 예산시장을 살려서 난리가 났는데 팁을 주잖아요 팁. 예산시장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려라 라고 음. 상인들마다마다에 필요한 솔루션을 그때그때 그때 척척 주죠 아, 그러니까 그 시장에 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시장 자체에 대한 문제도 솔루션을 음. 예산시 측에 겠죠그 아. 다음에 예산 시장에서 장사를 한 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음. 칼국수를 팔면 칼국수 고구마를 네. 팔면 고구마 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잘팔수 있는가를 콕콕 집어서 솔루션을 주죠 그경험 있으십니까 네그 음. 다음에 우리 강영국 선생님 네. 별이별 강아지 다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재미하네요 보 아, 저도요 저는 강아지 굉장히 무서워해서 음. 강아지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요 네. 강영국 선생님 나오면 은 음. TV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도 솔루션을 파는 사람이지만 음. 도대체 어떻게 저 내공은 어떻게 된 그러게. 걸까 하고 참 궁금해요 어. 오은영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정성을 네. 기울여야 될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성을 기울이는가를 음. 네. 그렇게 콕콕 집어서 이렇게 해결을 네네. 해주시잖아요.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네네. 거죠. 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해결사인 것 같아요. 어, 해결사. 해결사. 공통점 이제 해결사죠. 네, 해결사죠. 어. 왜 남자분들 입당구라는 말씀 하실 텐데요. 왜 입으로는 당구가 백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음. 입당구네, 음. 또 입당구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좋다는 말은 다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음. 남이 한 솔루션 가져오거나 네. 아니면 은 그냥 그렇다고 하고 음. 가는 거죠. 근데 잔소리 잘하는 분 한번 보세요. 네. 그거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 하고 네. 좀 나와봐, 나와봐. 음. 이렇게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솔루션을 주시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음. 거죠. 못 박는 데 소질이 있는지 네. 혹은 청소를 잘하는데 네. 계단 청소를 유난히 잘하는지 네.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는데 냉장고 파먹는 요리만 전문적으로 아, 잘하는지 네.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파고들 것도 없어요 남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렇죠 너뭐 잘하는지 예, 뭐 잘하는지, 예, 뭐 잘하는지. 네. 내가 잔소리를 하면 주로 음, 어떤 잔소리를 맞아. 하디 나보고 오지랖 넓다 그러는데 도 대체 내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오지랖을 음. 떨든 그리고 내가 자랑 많이 한다고 그럼 내가 주로 언제 자랑하는 것 같아 음. 예. 그래서 저는 책쓰기 코칭 할 때도요 저한테 오셔서 자랑하라 그래요 네, 어, 별이별껏 어, 자랑 어, 어, 다 쏟아 놓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군요 네, 어떤 솔루션인지 음. 자랑 몇 마디만 들으면 이분이 아, 어떤 것을 어떤 어, 것에 해법이 있으시구나를 알죠 그러네요. 어,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백종원님, 강형욱님 또 오은영님의 공통점은 문제해결사다 네. 작가님 책도 제가 좋아하는 게 결국 그런 거 같아요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정확히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제 작가님 책이 나오면 또 열심히 보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일머리 문해력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문해력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이 문해력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일머리 문해력이기 때문에 대상이 대충 직장인들 대상인 건가요 기업인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자들은 부자 되는 게 일이죠. 음, 네. 그러면 부자들의 일머리, 음. 부자 되는 데 필요한 일머리, 공부하는 데 필요한 머리, 공부머리, 음. 일하는 데 필요한 일머리 다 해당이 되는 그렇구나. 거죠. 먹고 살려면, 음. 또 먹고 산다고 하는 그 스펙트럼을 넓혀보면 네. 머리를 쓰지 않고는 일을 할, 에,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술이라고 음. 말씀을 드리죠. 네.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고 지금 이제 교보에서 들어가면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어, 한번 읽어 보시면 우리 송숙기 작가님의 책의 결을 딱 알고 다른 책들도 분명히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송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나 다아 콘텐츠 사업을 할수 있다. 유명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50 정도 되면 크고 작은 솔루션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 솔루션을 잘음 골라내고 잘 포장해서 내놓으면, 세상에 내놓으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